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상단에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고 제목 및 내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묶은 세로막 대형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엑셀 창이 뜰때 아래에 있는 표와 똑같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017년을 입력하시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2021년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숫자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숫자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2041 엔터 1245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이 항목 3, 4가 있죠. 오른쪽 모서리 점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까지만 범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차트의 내용이 행과 열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렬 전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행렬 전환을 하신 후에 엑셀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글꼴을 도둠 16 외곽선을 주라고 했죠. 홈탭에서 도둠 외곽선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의 실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색은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세부 조건을 순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탭에서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 굵게,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을 해주시고, 도형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해주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단세 채우기에서 색을 노랑을 지정해주시고 그림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단색 채우기, 흰색을 해주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국내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국내는 주황색이기 때문에 주황색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보조축을 체크해 주시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2020년에 국내 계열만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꺾은 선을 선택하시고 꺾은 선의 모든 값이 선택되기 때문에 2020년을 한번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안되고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값이 아래쪽에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에서 아래쪽으로 하겠습니다. 도형을 삽입해주겠습니다. 상단에 사비 도형, 사각형에서 잘린 한쪽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옆으로 가는 주 눈금선이 없기 때문에 주 눈금선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시고 글자를 적어 주겠습니다.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 글자 색은 검정,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홈탭의 스타일에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일을 하겠습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율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차트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서 데이터 테이블, 법내 표지 포함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상은 똑같이 해줄 필요가 없고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꺾은 선형의 모형도 똑같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꼭 같이 바꾸고 싶다면 도형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하시고 표식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표식 옵션, 기본 제공을 선택해 주시고 다이아몬드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조금 크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키보드에 ESC키를 누르시면 모양이 똑같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 값을 보시면 0부터 5 0 0 0까지해서 3만까지 맞게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은 만까지는 맞지만 0부터 2,000까지 추 단위가 다르죠. 축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단위를 2,000으로 바꾸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클릭해서 홈탭에 글자 색을 검정을 해주시고 이제 범례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범례를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제와 똑같기 때문에 이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